더 가면 우린 정말 정말 끝이야 너의 두 손을 놓지 못하는 나는 정말 바보야 너의 마음을 가져가 하면서 보낼수 있나 말뿐인 이별일 거야 장미빛 시절은 가고 쓸쓸. 두렵다 두렵다 너에게 달려갈까봐 사랑하면서 보낼 수 있나 말뿐인 이별일 거야 창밋빛 시절은 가고 슬슬 갈까봐 두렵다 두렵다 너에게 달려갈까봐 너에게 달려갈까봐, 너에게 달려갈까봐